자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레전더리 상어를 골드로 변신시키면 얼마나 셀까? 너무 궁금하시죠? 과연 얼마나 셀까? 갑니다! 짜자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방입니다오늘해볼 게임은 바로 펜 레거시! 펜 시뮬레이터와 포켓몰이 합쳐졌대요 우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게임에 들어오시면요 무한 코인 부스터를 받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하는 방법은요 트위터 계정이 필요한데 팬레거시 트위터에 가셔서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임 내서 에 팔로우한 아이디를 입력하면 20% 부스터를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즐겨봅시다 자, 먼저 퀘스트가 필요하겠죠? 아, 이 아저씨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탭을 눌러요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아무나 골르면 돼요 난 기사 좋다, 기사 기사로 하겠습니다 어? 한말 생겼죠? 이거 보세요 자, 퀘스트 오른쪽 중앙에 떴죠? 이걸 하나하나씩 깨시면 됩니다 저 가볼게요 자, 너 오늘 열일해야 돼 나랑 같이 야, 여러분 진짜 잘 만들었죠? 우와 게임 진짜 각게임이네요 너무 잘 만들었다 아, 처음부터 너무 강한 상대를 고르면 좀 그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얘는 몇이냐? 120예 여우는 45야 여우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워라! 싸워! 쐬오! 잘한다! 그렇지! 우와 우와 커벙 방구도 뿡뿡뿡뿡 뿜뿜뿜뿜. 방구도 뿡뿡뿡뿡뿡뿡 아자아자 아, 아. 자돈 벌었죠 자 이렇게 스을 제가 잡았죠 <웃음> 안녕 이렇게 네마리까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자, 너, 야, 비겁하게 하지 마. 자 중간에 아까 미션이 완성됐어요 눌러주시면 미션 2개 남았죠 자 일단은 몬스터보로 살아가야 돼요 몬스터보로는 아까 출발시작이 여기서 걸어오면 이집 자이 노란 집에서 몬스터볼을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돈은 79니까 하나 샀고 두개 샀고 세개살수 있네요 오케이 자 오른쪽 보이시죠 자 미션 성공 자 이제 마지막 퀘스트 보면은 레어팻을 잡으라는 미션이네요 4대1로 한 가봅시다 가자 자몬스터볼로 드디어 자레어팻스 잡았습니다 다음 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코인을 벌써 600 이상 벌었죠 그럼 다리를 건너시면 되는데요 요 보시면 600이 왜 필요한지 보이시죠 600을 돈내놓래요야 진짜 나쁜 놈들 아니냐 니들 다리 하나 건너는데 600을 달라고 야이 도둑놈들 자 지역에 오시면 또 퀘스트를 받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샤이 선글라스 너무 좋네요 샤크 샤크를 잡으래요 그런데 야, 이거는 샤크 잡기가 이게 하늘의별 따기래요 잘안 보인대요 얘네들 안 되겠어 어? 저보 뭐죠? 레전더리다! 레전더리 나왔어요 레전더리 싸워라! 어? 같이 싸우는 거야 얘들아? 같이 도와주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싸워도 돼요! 자 잡겠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레전더리 바꿔봐야지 바로 바꿔봐야지 토끼야 미안하지만 토끼 제일 레벨 낮은 거 이제 너 나가고 우와 볼까요? 우와 여깄다 여깄다 드디어 레전더리 근데 여러분 이 미션은 못 깼어요 샤크가 있어야 된대요 자해볼까요 오! 오! 우와! 와고이잖아아 여러분 시네요야야고는 드디어 상어 나왔어요 상어나왔상어 드디어 디뎌 상어가 나왔다 우와 얼마 만에 진짜 상어가 나왔다 여러분 그치 레전드의 상어 널 깨면 다음판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자 잡았습니다 짜잔 잡았다 우후! 자 토끼야 미안해 빠져 상어 우와 됐다 자 여러분 제가 1600을 모았죠 코인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맵은 와 뭐지 이거? 이거 무슨 맵이야? 안녕하세요 자 어떤 미션을 주실 건가요? 어떤 퀘스트인가요? 네반가와야 트라이 트 골드 머신 저 머신을 찾아가야겠네요 보상이 4 0 0이라 됩니다 대단하네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골드 머신이 여기 있네요 자 들어가 보면은 아, 똑같은 패 여섯 마리가 있냐, 뭐, 물어본 것 같은데. 됐네. <목소리> 자, 해볼게요. 어, 여섯 마리. <목소리> 아, 와, 400 보상 받았어요. 자, 패창을 보면, 와, 토끼도 제가 여섯, 골드 패스를 만들었고, 한번 바꿔볼까요, 살짝? 오, 한번 봅시다. 오, 보이세요? 골드? 오, 얘도 뭐야? 센데? 근데 사실은 골드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데미지가 막 크고 막 공격력이 좋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쵸? 그냥 골드네요 골드 아 이런 미션도 있었군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레전더리 상어를 골드로 변신시키면 얼마나 셀까? 너무 궁금하시죠? 아 일단은 여섯 마리가 필요하고 저한테 여섯 마리 상어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셀지 적어봅시다 짜잔 자 변신해 볼게요 너무 떨린다 너무 셀것 같아 과연 얼마나 셀까 가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골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볼까요 와 얘는 그 레벨이 9인데 공격력이 오, 49에요 보이시죠 와 기존에 있는 레전드리 이렇패들 보면 23, 25이 정도인데요 얘는 49 <웃음> 대박이죠 여러분 공격력이 엄청 세요 한번 장착해볼게요 와얘요얘와 예, 예. 대박 오 멋있어 골드 상어 뚜루루뚜 자 그럼 코봉이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레전드들를다 골드로 바꾸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사냥해보러 가볼까?